그, 조규성님인가? 그분이 지금 팔로워가 엄청 늘었다고 하던데. 와, 162만이네. 와, 레전드. 조규성님이 옷을 진짜 잘 입으시더라고요 이미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이게 그 K리그 시상식때 패션이고 이거 봐 가죽 자켓에다가 셔츠 레이어드해가지고 빨간색 반스로 포인트 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거 보시면은 흔히 보이는 진짜 옷잘 입는 그런 남친룩 느낌 아닌가요? 조규성님이 패션 센스도 대단한 것 같아 조규성님은 키가 189cm예요 189cm고 뭐 운동하셨으니까 몸도 좋을 것이고 그러면은 솔직히 옷 핏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핏이 예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저같이 살 집이 있고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옷 입을 때 진짜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슬림한 바지를 입는다든지 그런 걸 최대한 피하는 편인데 제가 평소에 진짜 즐겨 입고 다니는 바지 중에서 여유 있는 핏을 가져가면서 좀 트렌디한 포인트도 있는 핏두로맞도루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들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보시다가 좀 본인 취향에 맞는다면 구매까지 하셔도 될 정도로 제가 진짜 자주 입고 다니는 바지거든요 유니클로 제가 한번 추천했었잖아요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 가성비로 트렌디하게 굉장히 잘 나온 바지라서 제가 진짜 잘 입고 다니는 바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입어보니까 지금 이 날씨에는 못 입겠더라고요 너무 얇아서 입지를 못해 그리고 이거, 이거 봐요. 이 봐요 이 정도로 많이 입고 다녔어 이렇게 해질 정도로 겨울에 좀 대체품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좀 입고 다녔던 바지 중에서 이거를 좀 대체할 만한 놈을 몇개 찾았습니다 지금 트렌드한 바지 하면은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 빠질 수가 없잖아요? 노온이라는 브랜드의 바지고요. 이거는 선물로 증정을 받은 제품인데, 일단 노온이라는 브랜드는 애초에 바지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어, 이 바지가 유니클로 파라슈트 팬츠의 겨울, 가을 버전, 유니클로의 얇은 나일론 소재가 아니라 살짝 기모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절개가 이렇게 독특하게 옆에는 크게 카오가 들어가 있어서 핏도 예쁘고 디테일도 굉장히 예쁜 와이드 팬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이 컬러 파라슈트가 조금 단점이었던 게 허리가 진짜 크고 조일 수 있는 게이 스트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벨트 고리도 없어가지고 사이즈가 많이 크게 나왔다? 그게 좀 굉장히 큰 단점이었는데 이 친구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애초에 허리가 막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또 스트링까지 조일 수 있는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는 바지였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밑단을 조일 수가 있어서 풀어서 입었을 때는 볼드한 신발, 좀 큼직큼직한 신발을 신어 줘도 좋고, 조여서 신을 때는 이제 살러몬 같이 얄쌍한 신발 있잖아요. 아니면 아식스라든지. 그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유니클로 파라슈트가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입기가 힘들었다. 그렇다면이요이트 카고 팬츠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도 제가 굉장히 잘 입고 다녔던 바지인데, 야, 딱 이런 식으로 진짜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카키 올리브 컬러의 그런 바지고 카고 디테일은 없지만 핏이나 컬러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고 보시면 무릎 밑에 쪽에 턱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에는 또 이런 거 들어가줘야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굉장히 잘 겨냥한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머니 쪽에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밀리터리적인 요소가 포인트 되는 오리지널 밀리터리 팬츠에서 보일 법한 그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지다. 그냥 딱 이런 식으로 톤 맞춰가지고 입으면 굉장히 예쁜 바지예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 코디긴 해요. 추천을 좀 해봐. 좀. 그리고 요즘에 이런 된장 컬러의 뭐 팀버랜드 된장 코스 이런 것도 많이 신잖아요 아니면 어그부츠라든지 그런 컬러의 신발을 매치하고 탄 톤의 이런 베이지 컬러 니트 있잖아요. 이런 거랑 좀 패딩 베스트 아니면 패딩 뭐 이런 거 매치해서 좀 톤온톤으로 매치해도 굉장히 좀 예쁘게 연출을 할수 있는 바지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톤온톤 센스 있는 남자가 된 기분이랄까? 그리고 지금 위에 입고 있는 옷이 궁금하시면 요건 에이세컨즈. 요 안에 니트도 에이세컨즈. 둘다 a 이세컨즈 제품입니다. 아 근데 앞에 소개해드린 카고 팬츠나 요 멀티 팬츠나 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히트텍이라던지 구비하셔 가지고 겨울을 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다. 냉정하게 조금 추울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스타일 변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좀 캐주얼한 스타일 그러니까 좀 너무 감성적인 스타일은 또안 입고 있어가지고 이런 좀 캐주얼한 느낌이나 아니면 은 깔끔하지만 살짝 감성 들어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패딩 추천 영상에서 PPL로 소개해드렸던 노이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노이어의 카고 팬츠예요. 이거를 그때 필수 노출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슬랙스 소재도 아니고 데님 소재도 아니고 좀 광택이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였거든요 어? 노이어라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바지가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몇 개를 사봤습니다 제돈 주고 우리가 좀 카고 팬츠 하면 좀 와이드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찾잖아요 제품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입을 때 그런 옷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지만 좀 깔끔한 핏 부츠나 구두를 신었을 때 살짝 하고 디테일 정도 아니면 원단 소재 정도만 조금 감성 있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딱요 바지를 추천드리려고 했어 근데 이게 어... 딱 하필 품절이었던 거예요 보여드리기만 하고 구매는 못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그때 무신사 불프 영상에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좀 턱이 크게 들어가 있지만 밑단이 너무 와이드하게 잡히지 않고 살짝 좁아지는 형태의 디자인이어서 저처럼 너무 스트릿하게 너무 뭐 아이닥이 입기 싫으신 분들에게는 살짝 턱 포인트만 들어간 그 정도의 바지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스웨트팬츠도좀 괜찮더라고 이거는 한한달 정도 전에 샀던 건데 이제 입어봤거든요? 일반 스웨트팬츠랑 다르게 허벅지 쪽에 턱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웨트 팬츠를 잘안 입는 이유가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스웨트팬츠하꽉 찹니다. 꽉 차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는데 턱이 들어가서 좀 핏을 좀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 정도의 디테일이 들어간 바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괜찮죠. 이것도 스웨트 팬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노이어가 좀제 스타일의 아이템이 좀 많았어요. 다크 컨템포럴이라고 블랙 컬러의 좀 시크한 무드의 감성을 좀잘 표현하는 브랜드라 이런 좀 블랙으로 나온 아이템. 이템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아이템들 다 괜찮더라고 이런식으로 제가 입는 바지들이 와이드한 것도 많지만 최근에는 또 방금 보여드린 노이어 처럼 깔끔하지만 감성있는 바지들 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스타일이 예전처럼 과하게 빡센 스트릿 아니면 너무 아오레가시 스타일 이런 감성진 스타일 말고 조금은 더 실용성 있는 쪽으로 간것 같거든요 저를 원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릎에 막 나비 문양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치는 디자인을 많이 입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런 걸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크진 않지만 뭐 소재나 아니면 턱 디테일 근데 무엇보다 좀 핏이 예쁜 그런 바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바지를 고르실 때 가장 팁은 제가 추천하는 것도 추천하는 거지만 우선 진짜 핏을 잘 뽑으시려면 내가 슬림한 바지가 어울리는 체형이냐 아니면 와이드 핏 바지를 입어야 되는 체형이냐 이거를 좀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뭐 이것저것 입어보시면서 본인 체형에 잘 어울리는 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옷잘 입는 분들은 본인만의 콤플렉스가 다 있어요 저도 다리가 굵은 게 콤플렉스라서 이런 와이드 핏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거기서 좀 깔끔하게 입고 싶으면 허벅지가 통이 10개 나오면서 바지가 슬림해지는 걸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콤플렉스를 가릴 수 있으면 최대한 가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쁜 핏을 찾게 되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바지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입어보시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꿀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